이모 밀키 이것 좀 사주시면 안 돼요 나 얘가 이렇게 축고 잘하는 지 몰랐어 그럼 네가 사 27만 원도 아닌데 9월 셋째 주 커스커 영상입니다 지난주는 패션 영상으로 커스커 상품을 소개 못 드렸죠 오늘도 코스코 영상 재미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뒷부분에 코스코 직원이 추천하는 코스코 상품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저희가 이번에는 요기도 좀 사고 과일이나 과일 그 좋아하시는 주전부리나 오늘은 그러면 본인들 거 말고 할머니 것만 살 거죠? 아니 근데 같이 먹어야 되나 가을이 됐잖아요. 가을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갈비찜에 밤 같은 걸 넣으면 맛있잖아요. 맛밤도좀 사고. 맛밤은환영이요 어, <웃음> <웃음> 여러분들도 이제 안 믿겨지시죠. 할머니를 위하는 척하면서 분명 지들 먹고 싶은 걸로 살 겁니다. 그럼 이거 할머니 사줄까 이거. 아니, 할머니 못 드셔. 어, 이제 세개 제한으로 가라. 원래 한개 제한이었는데 어, 이제 플러스도 없어졌어요. 와. 이거 우리 그때 어. 이마트에서 어. 사고 노브랜드에서 하나 사고, 사고 비교를 해봐야겠다. 아. 응. 먹고 싶어서 아니고 비교하려고 네. 그럼. 야, 하나 더 사. 보통 우리가 먹는 게 이런 당면이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넓은 당면으로 잡채 한번 해보셨나요. 이거 정말 새로운 맛입니다. 식감이 쫄깃거리고요. 마라탕에만 넣어 먹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잡채를 한번 해보니까 온 가족이 이 넓은 당면에 푹 빠졌습니다. 식감이 너무 좋더라고. 얘로 이렇게 한번 써 보세요. 이거 진짜 추천드려요. 넓은 당면으로 사용하 이모. 밀키 이것 좀사 주시면 안 돼요? 밀키가 진짜 환장해요. 뭘? 음. 나 얘가 이렇게 축구 잘하는지 몰랐어. 예예. Yeah, yeah. eso me pasa m a m í por quererte ver mientras e a s a enar y también tu piel en el mismo party pero otro ser estabas más buena que me e s t r e m e c e 이 패드 할인하네. 이게 할인하네 이이 패드가 제일 좋아요 얇고 엄청 넓어서 진짜 이만해 5천 원이나 오늘부터 원. 할인하네 얘도 근데 이게 비싸진 거긴 하거든요 어. 달러 값이 어. 올라서 달러 그런가 릴리키 아기때 이거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더 좋은 거 먹이느라고 안 먹었는데 나쁘지 않나 봐 이거 먹으면 똥이 아주 예쁜 색깔이 나 맞춤맞춤2 0 0 0원세일하네요 그거, 미국 거. 아 그거 이제 안 들어오나 봐. 아 그래서 이제 LG에서 나오는 거 같은데, 우리가 맨날 그거 쓰다가 이제 안 들어오니까 도대체 어디 갔나 했는데, 이게 LG 생활공간에서 나왔다. 또 살균까지라고 돼어있네그 음. 그러니까 얘도 뭔가 그런 거없요 아 이미 누가 열었었나 봐. 누가 열었었나 봐. 이미. 근데 이게 더날 수도 있어. 루피쉬처럼 생겼네. 아 이거 계속 못 샀는데 그러니까 야 표정 뭐 봐입좀봐아 귀엽다 너이귀 <웃음> 여기 나온 거 우와 이것 봐 이게 뭐야? 시즌 스테이크 <웃음> 이거 할머니 사드릴까? 여기 봐봐 아스파라구스도 있고 이렇게 브로콜리도 있고 버섯도 있고 양파랑 이 몸에 좋은 단호각이랑 피망이 있거든요 5,000원 할인해요 44,990원 어우 이게 막 침이 보이네 이거 안 먹어봤는데 할머니 침이 고아니 그러게 어, 전 나중에 사먹으면 되는데 지금 먹겠다는 게 아니고 고기를 드셔야지 또 건강을 빨리 회복하시니까 좀더 건강한 걸로 사드리면 안 될까? 아... 그럼 이런 거 어때? 뼈, 어, 껍질 없는 찜닭. 왜 껍질이 없어? 껍질이 있어야. 껍질이 있어야 먹는데? 어휴, 사지 마세요. 에 <웃음> a 갈비가 낫겠지? 근데 이거 색깔을 볼줄 모르는데, 이게, 얘 너무 죽어있어 얘가, 맞아. 얘가 예쁘다. 근데 그 얘보단 얘가 낫겠것 같아. 그치? 나도 얘가 더 예쁜 것 같아. 얘가 요리할 거야?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할머니께 드릴 갈비를 완성했습니다. 네네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모짜렐라 슬라이스인데요. 3,500원 할인해서 16,490원. 이렇게 다 칼집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옛날에는 안 그랬었는데. 어 맞아. 근데 저희는 이걸또 작게 작게해서 샐러드에 많이 넣어 먹어요. 세일하는 거니까. 네, 오늘은 세일을 요거를 해서 이걸 한번 사보려고 합니다. 사랑해요 모짜렐라. 이거 말고도 혹시 추천해주실 거 있나요? 코스트코에서 음. 제일 많이 좋아하시는 상품이 있으세요? 아과자아 <웃음> 과자? <맞아. 웃음> 아 빨간 게어 아 어, 다이제스트 안 보이다가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아, 한번 먹어니까 제일 맛있는아잘사 아, 먹는 거는 밥을 맛밥 어 여기도 맛밥 그래 맛밥 좋아해가지고 아, 제가 이번에 을살 수가 없었는데 아 직접 해보시라고 그래서 일단 사놓고 물에 재워놓고 이제 남한테그 그걸 하니까 근데 귀찮잖아 아그렇잘 <웃음> 먹는 거그거예요 아, 샐러드 아 샐러드 아아 다들 비슷하구나, 사먹는 뭐, 게. 황금밥 아, 그거 맛있어요. 저도 그거. 어, 그거 짱 맛있어. 황금밥알. 어, 황금밥알, 그거. 그거 짱 맞아, 그거 맛있어. 자방과 GA 뭔데, 그, 음. 그 사과줄 수 있어요. 우리나라 거 아니고. 파란 건데, 이렇게 20개가 쑥을. 유리병에 들은 거야? 아니에요. 그고 음. 저는 유럽 쪽에서 음. 나오는 건데요. 이렇게 팩으로 음. 들어요. 아. 이게 쑥어 괜찮아. 아, 그래요? 음. 아, 팩밖에 요 이번에는 야매주부가 제공하는 깜짝 놀랄 뉴스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면솔트 제품 소개해드렸죠. 이면솔트는 건강을 위한 소금이라면 이번에는 식생활에서 사용되는 소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야매주부는 정말 오랫동안 안전한 소금, 맛있는 소금, 건강한 소금을 찾아 헤매다가 드디어 전라남도 신안에 있는 착한 염정과 건강한 소금 공장을 만났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야매 주부와 오감독이 명예를 걸고 좋은 소금을 오늘 출시합니다. 이 소금은요. 어, 이 소금의 염도보다도 높은 물에다가 두 번을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금 모양은 사실 조금 작아졌지만은 우리가 음식에는 더 빨리 녹기 때문에 아주 좋은 좋은 소금이고요. 그 다음에 요 기계로만 두번 씻는 게 아니고. 이 차, 이 차, 삼사 명으로 저모떡올르고 사람이 여러 명이 붙어서. 두 군데에서 또 사람이 다 미세플라스틱을 빼내요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다시 적외선 통과를 시켰는데 거기에 미세플라스틱이 있으면 기계가 띵강 멈추더라고요 여기서 오시면 은오면서임으로 이렇게 치는 것을 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 빠지고 못 보는 것은 여기서 다시 걸르니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번엔 중금속을 거르는 장치인데요 강력한 자석봉이 중금속 단 하나도 응수하지 않고 모두 검거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오랫동안 간수를 뺀 소금은 좋은 소금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더러운 물은 빠져나가지만 중금속과 플라스틱은 그대로 우리 몸속으로 들어갔던 곳입니다. 이 소금은요. 신한 소금입니다. 이 신한이라는 말은 아무나 쓸수 없답니다. 신안 갯벌은 요 세계 5대 갯벌이에요. 신안 청정지역에서 나지 않은 소금이나 새우들 이런 것들은 신안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답니다. 지금까지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었던 보석과도 같은 아름다운 소금을 야매주부가 여러분들께 공개합니다. 어디서 파냐구요 이젠 아시죠 여기 여기 더보기란을 누르시고 파란 글씨를 누르시면 야매주부 쇼핑몰로 이동합니다 안 드셔보신 분은 꼭 드세요. 너무 <웃음> 맛있어. 그냥, 그냥만 먹어도 맛있어. 맞아, 이것만 먹어도 응. 칼칼하고 시원한 데괜찮아 응. 근데 지금 코스트코에서 되게 싸게 팔잖아. 이거? 개를. 아, 개를. 개. 그치, 그, 지금 게 3만원 얼마밖에 안 했잖아. 음. 근데 요때만 음. 나와, 저 개가. 일주일 보름 나오던가, 보름 정도 있다가 사라지더라고. 이런 거를, 타다시오. 집에 식물이 없으신 분들은. 집에 식물 많으시잖아요. 집에서 힐링하는 느낌도 들고 좋아요. 식물은 안 느낀 거예요? 네. 완전 멋있네. 우와. 음, 상추 이거 싸먹어도 되는똑 <웃음> <웃음> 따가지고. 저거 맛있는 건가 보다. 하고 <웃음> 싶어요.